노량진에 나온 건 아니고 제 작업실이 이제 노량진에 있는데 오늘 종로에서 친구들이 육회를 복잡 그래가지고 노량진에서 종로까지 한번 걸어갈 생각입니다 날씨도 좋고 국도대장점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걷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 천천히 걸어가 볼게요 만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벌써 용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옛날에는 그 자살 방지 다리라고 밥은 먹었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곳에 멘트들이 쓰여 있곤 했는데 그런 게 오히려 더안 좋은 생각을 하고 오신 분들한테는 안 좋게 작용을 해서 이제 아예 다리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돌림판을 다 설치해 놨어요 한강을 건너왔고 용산으로 들어섰는데 12시 40분쯤 출발 했으니까 여기까지 오데한 2, 30분 걸렸네요 저기가 바로 최근 그 SM 주식을 인수하면서 이슈가 된 BTS의 소속사이기도 하죠 하이브입니다 진짜 웅장하다 웅장해 여기 하이브 근처 버스정류장에 오면 은 하이브 소속 연예인들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빨리빨리 가고 있어요 걸음이 빠른 건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물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입니다 진짜 멋있어 어차피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그래도 뭔가 이 사람 많은 도심 속에 고프로 들고 다니니까 조금 부끄럽네요 아오레퍼시픽 뒤쪽으로 용리단길이라고 회사원들이 많이 가는 골목길에 맛집이랑 와인바 이런게 되게 많이 생겨서 요즘 또 핫플로 자리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회사원들이 가는 곳이다 보니까 가격대는 있는데 진짜 맛집이 많습니다 이제 한 40분 정도 걸어왔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직 절반도 안와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진짜 2시간 반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저는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맛집이나 카페들 보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 이제 삼각지역까지 걸어왔는데 또 1번 출구 쪽에는 대구탕 골목이 있거든요 아저씨들 가면은 흠뻑 죽습니다 대구탕에 또 맑은 물 한잔 하면은 보일지 모르겠네 저쪽 이제 남산도 가까이 보여요 제 네, 절반 좀 넘게 왔네요 지금 숙대이구인데 이쪽에 또 조대포랑 진대포라고 고깃집이 맛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쩌다보니 뭔가 맛집구 느낌인데 내가 길을 왜 되게 잘 찾게 생겼가 지역사람이 아닌데도 지나가는데 청파동 주민센터어디냐고 물어보셔가지고 네이버 지도 보고 친절히 찾아 드렸습니다 또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잘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조금만 가면 서울역이고 얼마 안 남았네요 서울역 왔는데 또 서울로 7017을 지나치면 안되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서 남대문 쪽으로 건너가도록 할게요 아, 그냥 엘빗 탈거요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 가지고 밤에 야경이 예쁜 곳입니다 저기 이제 남대문도 보이고 옛날에는 유리난간이 없었는데 유리난간을 다 설치해놨네요 깨비 네, 남대문시장 지나서 명동입성 남대문시장 쪽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고프로를들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있다는 뱅업코리아 네, 여기서 을지로 쪽으로 내려가서 종로까지 가볼게요 아니 그 조그만 작업실에 저번달 전기세가 7만원이나 나왔다고요 전기세 좀 깎아주세요 제 작업실을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만간 한번 대청소를 하고 깔끔한 상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셀프 인테리어로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꾸며서 들어간거라 방금도 어떤 아저씨분께서 충무로는 어디쪽으로 가냐고 물어보지고또 친절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벌써 길고 오는 사람은 두 번째 요즘 하도 길 물어보는 척 하면서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경계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데 누군가 진짜 길을 물어보기 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로와 을지로를 잇는 청계천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신각이랑 종로타워가 있는 종로 일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노량진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렸고 걸음수는 한 14,000 걸음. 국토대장정을 하면은 하루에 한 5만 걸음에서 6만 걸음 걷는다는데 이거에 한 3, 4배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 쉽지 않아. 근데 재밌긴 해요 확실히. 걸어다니는 거 워낙 좋아해서 친구들이 종강역에서 모이기로 해가지고 애들 기다려볼게요. 작업실에 붙여 놓으세요. 네, 물안 듣는 중인데요. 어, 신 아. 아얘 위에는 이게 서울 주요이 밑에가 제주도네. 어 맞아요. 어, 이 뒤가 이게 전국. 전국을 사양 탈방을 돌아다니세요. 조회수 대박 나고 대박이다 여기다 다트 꽂아서 여행 다녀도 되겠다. 그렇지. 아 <웃음> 얘는 이제 부산 외대 박튜브 후배. 맞습니다. 부산 외대 출신 그 여행 유튜버들이 되게 많아. 너도 유튜버 할 생각 없네. <웃음> <웃음> 저 소스 없어? 소스없어 이게 어? 손수. 아니 그들의 후배로 아그들고유를 어. 빨아먹는 거. <웃음> 우리는 이제 육회를 먹으러 갈 겁니다 광장시장으로 가면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우가육회라고 종로 삼가 쪽에 있는 데갈 거예요 아 거기 광장시장 아니에요? 광장시장 바깥쪽이야 아, 거기는 어. 사람이 좀 적어 광장시장에 뭐 육회자맥집이나 부촌육회 뭐 이런 데가 되게 유명하긴 한데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가자 우가, 가자 우가, 우가 육회 세개 시킬까? 그래, 그럼 일단 육회 음. 3인에다가 그래 누 육회 3인에다가 네많잖아요 3인은? 많아요? 네. 많아요. 2인분만 하세요 아, 2인분만 그럼 육회 2인에다가 네대방 막걸리 하나랑 네 차미슬 참미슬 하나 주세요 육회는 네. 쌀떡물이 잘 어울린다고 반습니다 반갑습니다 완샷 돌려서 쫙 비벼줘요 양이 아, 꽤 많다. 세계 세 시킨 좀 많을 거다 네. 자신감이 있는 것인두개 먹어도 너네 충분하다. 음, 요즘 동네는 뭐하고 지내냐? 내시대 있다. 아, 지금 공부할 때 부산 있좀 있으라고 는데내자알가날 네, 알게. 잘 왔어. 나 오늘도 약간 지 어지러워가지고. 아 진짜 힘들어. 어, 음. 너많이다니어요 네. 비타민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챙겨 먹어야 될 나이라니까 아. 네. 그, 근데 저도 가끔씩 팽돌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 나고막 막 앉았다 일어나면 핑돌아 서막 누워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은근히 약한 거 같아요 핑 돌면 진짜 쓰러져 옛날에는 조개구이집 가면 다 연탄에다 했잖아 그, 애기 때니까 그 안에다가 태국수면도 넣고 연탄에다가 막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중독이 돼가지고 네, 네. 딱 찬바람 쐬자마자 너무 어지러운 거야 음. 그리고 톱몇번 하고 쓰러졌어 아, 어. 눈 떴더니 막 사람들이 다나 쳐다보고 있고 아막물 뿌리고 있고 쌔세그럽다고뭔줄 알아? 세그럽다 시다! 어제 배웠어 아 그래? <웃음> 세그럽다 세그럽다가 시다야? 네. 신 거보다 더쌔 느낌이야 어 시다랑 세그럽다는 다르네 그러니까 비타민C는 세그럽데 아이저는 좀시 그런 느낌이래 맛있어요. 네. <웃음> 배구 사투리랑 부산 사투리랑 또 다르다며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 구별하더라 가시기 그봐 가위 가시기 그럼 까식 해주세요, 이리. 그럼 음, 까식나 주세요. 맛있겠다. 까시나 아, 줘, 뭐라 하 가위 달라 그러면 안 줘? 안 해도 줘. 아니, 그냥 <웃음> 안 하지. 내가 가본 무한리페 중에서는 그 신대방역점이 어, 오킹도 왔다 갔던데. 아, 진짜요? 어디, 어디, 어디? 신대방역에 모기사로무한리페이 거긴 달라. 거기 가면 안되라 가자, 가자. 가면 신대마시만안자 좋아. 내가 요새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일 수도 있어 <웃음> 여기 침대방역 실린 말고? 어 여기 밥 평점 봐봐 5점 만점에 4.7인이잖아 <목소리> 저희 육수 물고기 2개 하고 밥 2기만 써 <목소리> 오, 와... 소셜... 양도 네. 많은 거 아니에요? <목소리> 와... 아니 그러는 이렇게 고기, 고기가 기 많아 보여요 소셜이 얼마 안 돼? 와 대박이다 진짜 아, 맛있겠다 아, 아, 아, 난 주인 아, 분이라고? 난 그릇 사 먹을 때... 본말이 아니야 진짜 아, 맛있다 그래. 그죠 응. 네. 그리고 또 여유가 있잖아, 앉아있는 것도 오, 나 이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아, 뭔가 여유 있는 이 자리가 음식이 다양하게 있잖아, 이렇게만 네, 있는지 알잖아 가격도... 아, 응, 네, 그리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음. 또 이러다가 냉면 같은 것도 여름되면 은또 시켜놓고 맛보고 이게 냉면? 아, 끝내주잖아 단이랑 천혁 맛보시라고 서비스 네, 하고 계십니다 진짜 고계십니 얘가 좋아했어 우와 아, 이거 오늘 밥비어막 해주시고 대만에서 팀 진짜 맛있다. 아, 되게... 먹어 간도 한번 더 먹어봐야지. 또 먹는 사람한테 별미거든. 음. <웃음> 냄새 안 나죠? 고소해 고소해. 응 음, 냄새 안 나죠. 도대장을 가면서 그 지역에서만 갈수 있는 맛집을 음 다니면서 만나고. 그때 솔깃해? <웃음> <웃음> 우리는 이차로닭한마리닭 한마리! 어, 어. 거기요! 닭한 마리. 네, 종로 5가랑 6가 사이에 닭 한마리랑 곱창골목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자주 갔던 닭 한마리집을 데리고 이차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가자 가자 가자 어. 제가 제조를 해줄게. 이게 양념장을 잘 만들어준 건데요. 너무 숯돈 아, 아니에 아니, 뭐. 너무 숯일것 같은데? 괜찮아. 아, 이분이 또편집되시아 그래. <웃음> <웃음> 자, 이렇게 부추를 넣고 그다음에 가데기를 넣어줘. 음, <웃음> 술보다 마늘도 찬식이다 하이트 진로에서 나왔습니다 네원래나어제 <웃음> <먹었는데> 진로도... <웃음> 어, 뭐, 나. 새로 먹었는데 맛이대요 식초를 왔는데. 살짝 나로질로보다 세운 거 같더라고 겨자를 또 한번 닦고 <웃음> 여기다 이제 닭을 싸 먹으면 되는거야 그치? 닭을 여기다 <웃음> 찍어서 이제 먹고 이 김치는 1차로 맑은 국물을 먹은 뒤에 좀 이제 담백함이 질린다 했을 때이걸딱 너무 면개운다 헤어졌다. 헤어졌다. 헤어졌다. 헤어졌다. 헤어첫다 헤어졌다. 헤어졌다. 헤어졌다. 헤어졌다. 헤어졌다. 헤어졌다. 헤어졌다. 헤어졌다. 헤어졌어 물이 좋아 나이가와버다 어. 어. 근데 나는 수무살 어. 때도 국물 좋아했어. 어 나도 좀 많이 먹 <웃음> 믿고 보는 동봉 코스 <웃음> 바로 가셔야 됩니다 진짜 공무만 따라가면 실패 없습니다 <웃음> 오늘 또이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맛집 여행 안녕 안녕. <웃음> <웃음> 이러 가잖아 근데 이거는 반할 수 밖에 없어 와갈때 2시간 걸렸는데 올때 20분 만에 왔네